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작자 미상이라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허균은 16세기에 태어나서 17세기 초반에 사망하였는데 홍길동전에는 17세기 후반의 인물인 장길산이 등장한다는 등의 이유들로 홍길동전은 작자 미상의 창작 연도를 알수 없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또한 홍길동전의 원본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후대에 여러 이본만 존재하기 때문에 과연 최초의 한글 소설이 맞는가 하는 의문도 남아있죠.